낡은 집개 있고 냉장고에 있고 창문이 있고 꽃이 있다. 아, 여기가 마지... 아, 다음 챕터가 마지막 챕터라고. 어... 구만 여기서 이제 차 타고 도시로 갔었던 곳이죠. 내가 이제 꼬마랑 동행하는 거네. 이 챕터가 많이 변하기로 헐? 저리 꺼져? 나 펜이 없잖아 저리 꺼지자 어이 뭐야 이거 <웃음> 어이 무신코또가루로 <웃음> 만들 뻔했어 어? 뭐야 이거 띠웅? 뭐지? 아 토끼를? 맞아? 난 이미 배드루트야 yeah, 죽어라 그래서 이 가위를 어디다 쓰는 거죠? 발을 얻어서? 그러면 이걸로 이걸 그려 좋아어 사람이 사라졌어. 음. 가위를 오려서 아 사진 조각. 음 그래 내가 했다. <웃음> 내가 다 죽였다. <웃음> 음 아. <웃음> 내가 내가 다 죽였다. <웃음> 경구했대. 경구는 개불. 이걸 이제 열로 옮기면 되겠지? 됐다. 이로 갈 수가 있어. 어 이런 집이 아니었는데? 응? 탑 시크릿 열쇠 <웃음> 지도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얘가 그 꼬맹이 집이야? 장 이거 테스트 게임 가위로 메일박스를? 아니야 저.. 저거.. 어떻게 해? 응? 사랑이 바로 행복의 열쇠야 그렇지 하... 천재 아니야? 무슨 소리야 뿌웨이! 분충은 용사하지 않 열쇠를 줘 이걸 부셔버린다 안돼 뭐 어딜로 가야되지? 뿌웨잉 뿌웨잉 뿌웨잉 뿌 여기로 뭔가 오릴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탑 시크릿, 시크릿이 이거 반대로 돼 있어. 지금 글자가 뭔가 있다는 거야. <웃음> 어, 뭐야? 어이나 이 성냥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게 오려버리면 되나? 아닌데 빠르로 꺼내 아니야. 장갑을 어루 만져 아니야. 성냥을 불태워 아니야. 밤이 되면은 뭐가 바뀔 것이다. 에, 뒤로 돌아가 보자고. 응? 뭐야 아까는 안 집어지더니 아까도 집어줬어야지 이거 이상하네. 낚시로? 아니네. <웃음> 어낚싯대를아 어, 여기 되네. 아 뭐야 행복한 하루. 어 오리야. 하, 땅 있구만. 하하하하. <웃음> 뭐 강까지 딱 있어, 딱 있기는 딱 있었네 그래 어? 테디베어 어? 건드렸더니 피나 왜죠? 빠루? 장갑? 가위? 성냥? 아니야 장갑 끼고 만지라고요? 가 끼고 만져도막 피가 나고 난리 나는데. <웃음> 음. 차이가 스파이크. 스파이크 살려내자. 안 돼. 뭐 인형도 건들면 피가 나서 이거. 개판이 되네. 개티 개구... <웃음> 나다! 내가 바로 주급이다. 더러운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이거 뭐 어디다 활성을 시키는 거야? 어이... 어이... 에이, 에이? 아니, 여기도 길이 있다고? 어이? 이 어떻게 알아? <웃음> 장난감 보초들? 어? 눈을 오렸어 눈을 오렸으니까 이제 뭐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건가? 농장, 이곳에서 나가. <웃음> 내 쫓아졌어. 뭐예요? 열어줘요. <웃음> 부셔? <웃음> 부셔! 불사배기로 부셔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있었는데 죽었다? 어? 상자가 있어. 피 묻은 가위. 부모님 방부터 빼로 장갑 어린이 방 가보자. 같이 있어야 봐, 사랑해야 봐. 부모님이 다 죽은 건가? 빗자루? 응, 빗자루 빗자루로 쓸어? 열쇠가 또? 빠르르 뿌셔 안돼? 왜 안돼? <웃음> 음, 피가 없네 이제 다 죽였더니 <웃음> 피를 묻혔더니 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나가보자고 어? 아니 아직도 여기에 있다니 당장 나가 죽음씨에 게 이걸 못 봤네 아까 제 우리 엄마랑 아빠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제 장난감을 전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도 깨끗하게 청소할게요 약속해요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보름 없이 그렇지만 바뀔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테니까 엄마 아빠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나를 막으려 하지마 공익 근무 요원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는 법이지. 음. 어? 내 물건 다 사라졌네. 그러고 보니까. 어? 여기 있는 걸. 어? 열쇠도 얻었어. 동전, 건전지, 썩은 생선. 어? 뭐지? 내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 아니야 이거? 마지막 경구다 어? 아니 여기 <웃음> 여기 손잡이가 있어 <웃음> 아니 뭐야 일로 들어갈 수가 있네? 열쇠가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그럼 어째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최선입니까? 감이 어떻게 감히 여기 까지올 생각을 할수 있지? 내가 분명히 해뒀는데 절대 누구도 여기 오지 말라고 혼자 있고 싶어 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아 얘가 죽음인가봐 사람들은 날 두려워해 내가 한 일을 경멸한다고 공원의 경고 그 아이가 그린 그림 그게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 녀석 직무욕이네어 <웃음> 이제 더이상 사람들을 데려가서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분명 훨씬 더 나아질거야 영원하고 끝없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그 어떤 사고도 질병도 삶을 가로막지 못하는 세상 만약 내가 잘못돼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날한번 설득해봐 설득이 될리는 없겠지만 시도하는 건 자유니 자 그럼 이제날 그만 내버려도 지가 찾아오놓고는 지가 내버려달래? 애오니 완료